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통삼겹살 김치찜 묵은지 김치찜을 할거래요 이거 일단 잘라 놓고 머리는 이게 좀 너무 긴 거는 먹기 좋게 반을 잘라주고 묵은지 엄청 맛있어요 이걸 가운데다가 짧은 거는 이렇게 그냥 넣어주고 긴 거는 반자르고 그래야지 먹을 때 하나씩 집어먹기가 좋아 청양고추 얼큰하게 빨간 고추는 이쁘게 파가 적으니까 그냥 이렇게 썰래 마늘도 이정도 넣어주고 어, 돼지 돼지 냄새 안나게 정종을 좀 넣어줘요 이 쌀뜨물을 김치찜 한대는 쌀뜨물을 넣어줘야지 김치가 부드럽고 어, 더 구수한 맛도 나고 좋아요 이게 좀 많이 끓여야 되니까 국물을 좀 넉넉하게 부어서 고춧가루도 좀 살살 뿌려주고 이제 끓이면 끝이요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고 이제 끓이다 보면은 중불로 줄여줘야 돼요 짠자 이렇게 끓으면 중불로 은근히 좀 이제 이렇게 끓여야지 이 김치가 국물이 너무 쫄지 않고 잘 물러요 중불로 줄여주고 김치찜이 다 됐어요. 여기에는 참기름을 좀딱 넣어서 주고 불을 끄고 왕근이 썰어갖고 썰으자 뜨거우니까 이걸로 누르고 썰어야 돼 맛있게 먹어보,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는 어, 김치찜, 상, 통상계 김치찜. 이거 이렇게 쓰면 은밥 10그릇도 먹어. 배가 불러서 못 먹어. 이야. 정말 맛있지 않겠냐? 응. 음. <웃음> 자. 이렇게 해서 먹으면요.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몰라요. 이게 너무 맛있네요. 김치찜. 감사합니다.